이이맨로블록스 어, 어, 어. 어. 얘들아! 얘들아! 우리 감옥에 끌려왔는데 감옥에 아무도 없어 이게 뭐야? 어. 아니, 난 진짜 억울하게 담.. 어? 거기 감옥에 끌려왔어 얘들아 왜? 무슨 무슨 죄로 끌려왔는데? 아니 잘생긴 죄로 무기징이라는거 있지? 그리고! 리아는 더 억울할 거야! 어? 어? 잘생긴 게 죄라면은 리아는 모범 시민인데 말이야! 뭐... 이게 뭐라는 거야? 몰라 모르겠어 아까부가 잘생긴 줄 알아! 너 오늘부터 석방이야! <웃음> 무슨 소리야! 너 모범 시민인데 왜 여기 왔어! 아니 나는 진짜 잘생겨서 그렇지! 미호야 너는 왜 왔는데 여기 나? 음. 아, 너희같이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을 감시하러 왔지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가치... 어쨌든 얘들아 여기 감옥 좀 이상한 거 같으니까 여기도 나가보자 그래, 난 진짜 억.. 분열 어...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여기, 응? 여기로 나가면 될거 같은데? 너 진짜 탈옥 고수구나? 음, 그리고 난 억울해서 탈옥을 해야겠어 아 나도 억울해 어? 근데 넌 억울해 보이지 않으니까 넌 여기 있어도 될거 같아 솔직히, 넌 모범 시민이잖아. 뭐, 뭐래? 얘들아,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잘생겼는데 왜 끌려와? 니네가 진짜 사회에 악적으로 못생겼기 때문에 <웃음> 끌려온 거야. 아, 못생... 이게 말하는 거 봐. 아... 여기 근데 감옥인데 왜 죄수들도 없고 교도관도 없냐? 야, 야, 야, 뒤에 교도관 뭐야? 야, 야, 야! 야, 야! 야! <웃음> 아니 교두관 머리에 왜 사이렌이 있냐? 너무 무서워져 빨리 도망가야 되나 봐 교두관 <불진> 어 교두관, 교두관 사다리 좋다? 오 사다리 좋다! 어! 어! 빨리 도망가 떨리겠어! 어 무서워 이거 누르면은 사라진다 얘들아 절대 이거 오, 누르면 예. 안돼? 얘들아 예. <불진> 절대 누르지 말라니까 이거 누르면은 저게 사라져 다리가 거짓말! 누가 눌렀다고 그래! 이 사람이 계속 누르는 거 같은데? 이 사람이 계속 누르나? 가자 오케이 아 야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뭐해 우리 안가? 어, 너무 뻘다 <웃음> 아니 이거 빨리 탈출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 이상한 교도관이 우릴 아픈 거라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. 제수들끼리 싸워서 소용 없어. 그러니까 제발 레버를 누르지 마. 그... 제발 부탁이야. <웃음> <웃음> 아이 <웃음> 아, <웃음> 누가 아, 그래서 왜, 그래서 누가 르고 있나 봐. 어?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이장 네. 어, 뭐야? 와, 위에 전기 충격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같이 나쁜 사람은 테이저건 좀 맞아야 돼. 뭐야? 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? <웃음> <웃음> 진짜 나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최승수 젤 미더라. 나 네가 그렇게 하는 사이 미워. 어, 너 가라는데? 어 뭐야? 어깜깜해졌어 귀신 이 있어. <웃음> 오, 갑자기 귀... 어 갑자기. 한번 막 가까이 가면 안 돼? 한 번만. 아, 아 무슨? 근데 머리 위에 감자튀김 있는데? 아이 감옥 좋은데 조금 무섭다. 감옥이니까 무섭지, 바보야. 아니야, 근데 감옥인데 왜 이렇게 생겼어? 왜 여기 갇힌 거야 우리? 약간 뭔가 감옥 같아. 여기 왠지 뭔가 끔찍한 게 나올 것 같은 걸 느낌이 그래. 어, 뭐, 뭐, 뭐가 내 쪽으로 오고 있어. 야, 갈증 뭐야? 어, 잠깐만. 어 아, 잠깐만. 어 아, 잠깐만. 아니 머리 어, 위에. 뭐, 머리 위에 사이렌 있고. 사이렌 헤드다 <웃음> 사이렌. 헤드. <웃음> 저 녀석 진짜 사이렌헤드야 맞긴 맞네 사이렌헤드가 아니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? 앞에 로프를 잡으라는 것 같은데? 로프를 타고 위로 왔습니다 어? 미호는 아직 못 왔네 미호는 사이렌헤드랑 어, 더 어, 놀고 싶나봐 어, 어, 어, 어, 어, 저길 보지마 저게 엄청 잔인하니까 어 뭐야? 어? 어, 어, 어. 어. 아 이거 잔인한 거 아니야 저 어, 사람들이 그 있잖아, 번지점프를 한 거야, 번지점프를 줄을 아 매달아갖고, 뭐, 번지점프 한 거지 충분히 즐기다가 가신 거야, 이분들도 자, 내려가볼까? 뭐, 어, 여기 뭐가 있어? 뭐야, 이거? <웃음> 음, 클릭 탭 어, 여기 곡괭이 그리고, 파인드 곡괭이로, 찾으라는 길을 찾으라는 것 같은데? 여기 헬멧 있어 어디? 여기 여기 여기 헬멧이다 여기를 이제 곡괭이로 파자 땅을 난도 난난어 어? 땅을 파볼까요 왕 재밌당 마인크래프트 땅 재밌당 재밌당 조심해 얘들아 <웃음> 아, 네, 네, 네. <웃음> 이 X 자로 파면 엄청난 인기 <웃음> 일어나나 본데 한번 파보지 않을래? 그럴까? 아! <웃음> <웃음> 좀 많이 깜짝 놀랬는걸 자. 아. 뭐야, 어, 여기 어디야? 너 잘못, 응? 어어어어어어어어. 아! 사이렌헤드다! <웃음>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오, 얘도, 얘도 사다리 타는 게 신기하네? 어? 어어어 <웃음> <아오! 웃음> 어? 이상한 방에 왔는데. 아, 파인드 더 스위치, 스위치를 찾으래. 여기 이상한 벽이 있다. 색깔이 얘만 다르다. 그렇네. 됐다. 리아는 잡혔나보다, 사레네드한테 이 와, 여기 봐. 평범한 뒤로 교도소는 아니었나봐 SCP같은건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지금 계속 SCP 소리가 들리는거 음, 같은데? 어 여기 그거다 경비원, 그니까 경비룸 아, 자, 이거를 고르라는거같은, 초이스 어! <웃음> <야>! <웃음> 아, 하나만 길이야? 그렇다면은 코카콜라는 맛있어, 맛있으면 또 먹지. 가운데다. 어! 아! 눌렀더니 아, 귀신 나왔어. 애들아, 안녕. 안녕. 애들, 애들아, 내가 맞추고 있는 중이야. 이게 뭔데? 어! 맞췄어. 뭔데? 어? 저기 세 번째야. 오른쪽에 세 번째. 어, 됐다. 여기는 급, 급식소 같다? 어? 그냥 여기 귀신 나와 왜? 이 감옥에? 무서워 죽겠네 누가 울어 울지 마세요 어! 귀신! 어이! 귀! 귀! 귀! 귀, 귀 귀신이다! 오 저한테 그러지! 아아아 아아아아 아, 되게 빨리 가야된다 아, 여기가 길이 아니야? 여기다 여기 여기 어 아, 이거 느려진다 이거 이거 밟고 어 아, 귀신 바로 뒤에 있다 큰일났다 아이, 식탁을 어. 밟고 가야 되더라. 아주머니, 저는 어, 괜찮아요. 국밥 <웃음> 먹으라고. 아주머니가 아주 그냥... 이거 최단 거리를 찾아야 돼. 어. 이거 밟고... 어, 귀신, 귀신 뒤에 쫓아온다. 우 어, 무서워, 얘들아. 여기 어디야? 아, 어, 트랩! 이게 왜 있는 거지, 근데? 이 버튼이? 뭐지? 뭔가 유인하는 건가? 그냥 그래, 지나갈 수 있어? 어! 어, 어! 어! 어! 뭐가 어? 있어? 거기에? 어, 알겠다. 갔다 와봐. 유인하는 거지? 어어어어 교도관 아저씨, 오지 마세요. 아! <웃음> 전기맛이 어떠냐? 아, 찌릿찌릿 했을 거다. 아, 이거. 이쪽으로 탈출하는 것 같은데? Let's escape. h i s p o w n 어? 기차! <웃음> 소환! 됐어! 리아야, 빨리 와! 리아야! 같이 가! 제발! 갔다. 아, 진짜 잘돼 있다, 여기. 너, 저 뒤에 누군가 쫓아오고 있어 뒤에 어디 어디 아주, 어디 어디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 내 아무것도? 아무것도? 나야 없는데. 우리 밖으로 나온건가봐 탈옥에 성공했어 탈옥에 성공했다 아니, 네 우리가 같이 곳이... 같은데. 어? 뭔가 기차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니? 어,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건,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우와 오 기차 부셔지는 것봐 아, 물속에 가는 지하철이었어? 이런 게 어딨어? 이거 어, 가만히 있어도 뭐... 움직여진다. 됐다, 얘들아. 우리 입춘인다, 거기서. 아, 얘들아, 탈출이야! 야! 후. 자, 이번에도 탈출 성공했습니다. 아, 무서웠네. 이거 좀 무서운 공포맵이었어. 어쨌든 여러분들, 오늘 이상한 교도관이 있는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아무래도 SCP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